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시골에 왔는데요 시골에 뭐 바닷가다 보니까 뭐안 나올 수가 없죠 제가 가지고 여기서 뭐 신기한 거 생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할 건데요.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거 어, 아까 있었는데... 오, 여기 있다. 오. 오. 오. 박하지 같은데, 박하지?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라면 끓여먹는 가게인데요. 와, 사실 와... 이거 개수에 계잠요 굉장히 건조요 제가 딱 잡아볼게요. 아, 그래가지고... 와야잘 잡았습니다. 이거 영상도뽑았다 이거 아까지 밥까지가 되요 제가 볼때뭐 맛있게 집 가서 라면 한번 끓여 먹고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치는 뭐 있죠? 아, 보이죠? 다 한번 사려야 될거게요여기 와우 없어어까지 입니다 밥까지 와이드함이 무릎은 바카지네요 어, 이렇게 숨으려고 해요 지금 바닥으로 바닥 속으로 이렇게 숨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잡아볼게요 아. 야, 오늘 어, 솔직히 다른 거 잡으러 왔는데 바카지가 잡히네요 와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금치야 금치? 잠시만 잠시만 뭐야 뭐야 어, 빤스러워 빤스러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장어는 아니고 이렇게 길이랗게 생긴 물고기 망두가인가? 어쨌든 좀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라고 보면 가물치 같은 느낌? 살짝 지나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여러 여기 꽃게, 여기 꽃게 여러분, 보이세요? 와, 진짜 멋있어 통어치는데, 통어치는데 절대 안 돼, 와, 씨 올려줄게요 로올라 빨리 올라와인가 와. 와, 이것도?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실다와스쿼싱 개크네 진짜, 아, 진짜 개가 개크. 큽니다 아 일단 이 친구 빨리 놓고서 제가 더 잡아볼게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제 앞에 가지고와 크게, 크게 보이세요? 와 눈바닥만해 무슨? 야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좀만 기다려 와 여러분 요즘 있거든요 여기 응. 아, 제가 봄을 지금 부살랐었어요자 여기서 바지를 그래서 물에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와아 힘들어 힘들어 이것도 넣을게요. 야 오늘 라면 그냥 해물탕 라면 미쳤다. 잡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요 아래도 있는데? 딱 잡고 그리고 이쪽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딱 잡으면 잡았다 요것도꽤수한 사이즈인데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다시 외가때으로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개 많이 잡았어요 요만한 조그만 개들도 있고 엄청 큰 개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 마리 지금 한 여섯 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몇 마리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마리 잡았네요 어뭐 거기서 놓친 개체들도 있고 그리고 다 웬만큼 잡았지만 놓친 개체들도 있어서 좀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먹을 만큼 잡아서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 뭐 잡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조그만 개체들 뭐 준수한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작은 개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 손바닥에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개체들도 있고. 와, 그리고 이 개체가 진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레전드 개체. 와, 진짜 커요. 이 개체가 손바닥만 해요. 무슨 꽃게 저리 가라입니다. 박카지인데 진짜 꽃게만 해요, 크기가. 와, 이 집게 보이세요? 와, 진짜 이걸로 한번 찝히면 진짜 살이 아주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체들로 뭘해 먹을 거냐? 바로바로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뭐 저희가 되게 식상하고 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는 라면을 사와가지고 이 개체들을 이제 라면에 넣어서 같이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뭐 꽃게탕 꼬깨탕 맛이 나겠죠? 솔직히 이정도 들어갔는데 꽃게탕 맛이 안나면 또 이상한거죠 자 그럼 바로 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을 준비했고요 라면도 준비했고 이제 개, 개까지 준비했습니다 개를 또 이만큼 넣어서 먹는 라면은 또 처음이거든요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오 기물 나오는거 야 여러분 진짜 엄청납니다 이 게에다가 라면의 조합 자 그럼 참말 말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맛있는 게라면 박하지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바로 게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게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개 보이세요? 야 이야... 일단 이 개들을 먹기 위해서 제가 좀 시켜놓을게요, 이거는. 이게 대망의 라면 시식. 크,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제가 볼때 진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라면 똑같아 그냥. 라면 똑같은데. 바로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맛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이게 라면 맛도 다르겠죠? 와 잠시만 잠시만 부도 한번 먹을게요 부까지 먹을게요 다른 것들을 좀 넣어서는 모르겠는데 진짜 국물이 구우하면서 진짜 마늘향이 조금 나요 마늘향이 조금 나면서 이제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있습니다 음. 와자 여러분 이번에는 뭐 게레 한번 먹어봐야겠죠? 일단 좀큰 게는 너무 안쉬워가지고 좀 이따가 먹을 거고 제가 작은 게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럼 먹어볼게요 파이가 녹아요. 우와. 자 여러분 이게 드디어 대망의 제일 큰게이 친구입니다 지금. 이 친구. 와, 엄청 크죠? 이 친구 제가 분리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한 번. 해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살 보이세요 여기? 먹어볼게요 음살 진짜 부드러네요 엄청 부드러워요 살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박하지 라면 박하지 라면 이렇게 끓여 먹어봤는데요 어, 사실 많이 먹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안 먹었고 자 가족들하고 이제 나눠서 먹으려고 조금만 먹습니다 었이거 어, 상당히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꽃게탕이 죠그 꽃게탕의 맛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넣어서 그런지 잡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아, 그리고 칼스요일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집게분이 진짜 맛있어요 집게분이 좀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좀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